자. <웃음> 자,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여기 시골집입니다. 오늘 집불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, 아, 지금 해지는 장면, 가을 좀 저녁 노을을 좀 담으려고 했다가 저쪽이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아쉽게. 좀 담질 못하네요. 아. 자 삼겹살 준비를 했고요. 요거는 어, 명절 맞이로 어, 우리 저희 예비 장모님께서 좀 주신 고기요. 뭐 소고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어, 집불 삼겹살용은 역시 크... 조금 도톰하긴 해요. 집불 삼겹살 해 먹기엔 조금 도톰하긴 한데 그래도 잘 구워가지고 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지 뿌리 이게 온도가 어마어마요. 해 우야야야야야. 호가아 와. 소위에 손잡이 부었다 어. 이랑은비 하고 한번 다고야지이건잘익지거서 아유, 지푸리 온도 갈 만데. 오우 더나대 아 끝에 탄 부분 좀 잘라내야 쓰겠네. 소금꼬. 와. 우. <놀람> <놀람> <놀람> 무슨 잡 이렇게 났어야 되는데 자, 자~ 자~ 고기를 구웠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~ 주 일단 조 잠깐 놔두고 아~ 지금 그 전에는 좀 묵은 김치 이런 거를 갖고 많이 먹었었는데 김치 해 가지고 많은 거를 이번에는 자. 생김치. 담은 지 얼마 안된 생김치거든요. 음. 일단 기름이 집불에 바로 구우니까 싹 기름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육즙은 살아있어서 드라이 하잖아요 마른느낌 없고 와. 근데 이건 식으면 정말 별로일 것 같아요 지금 따뜻할 때가 가장 제일 맛있을 때고 훈연향도 적당히 좀잘 입혀진 게 나중에 코로나 좀 끝나고 잡사 집으로 시청자 모임 우리 고향 쪽에서 해 가지고 하는 시청자 모임을 또 하게 된다면은 아, 그때 제가 이거 무조건 메뉴에 넣으려고요. 근데 여러분, 이 김치 때깔도 죽이잖아요. 우리 엄니가 만드신 김치인데. 와 삼삼한 게 말아서 소주랑 같이 사사사 삼겹살이랑 김치가 만나는데 맛이 없을 수 없죠. 음.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양파에 밥랑 이 고기 먹은 거. 아 잡사의 전매특허죠. 양파쌈. 아 근데 오돌뼈는 여기 지금 보시면 오돌뼈가 있는데 오돌뼈는 혹시 암니로 씹게 되면 이가 좀 아프니까 우리 응. 제거를 좀 해놓고. 된장. 김치 살짝 올리고 고추 고추 음. 양파에 고기쌈 안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, 달달 맵싹한 양파가 고기에 약간 기름지 맛도 잘 잡아주면서 거기다오 김치가 너무 맛있네 또 <웃음> 김치에다가 만찬 네, 사사사 와. 이게 좀 뒤집으면 조금 판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, 뒤집어서 제대로 말아 봅시다. 잡수하면 또 삼겹살 김치로 아니겠습니까? 어우 향이 너무 좋아, 향이 아유, 깜깜해진다 이건 조금 파란 부분인데, 음. 또, 이 부분만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음. 점점, 점 찍으면서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? 네. <웃음> 아아... 넌... 아... 진짜... 음... 더러워 아, 아... 아... 어두워져서 안되겠어요 먹는 영상 촬영은 아,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음, 오늘의 아들은 고기 꼬먹는엄니는 누룽지 잡수요 응. 하따 불효자를 만드네 꼬드린다그랬는데 응. 어머니가 안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 불효자식 아닙니다 어때 우리 엄니 매번 <웃음> <웃음> 예. 조,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<웃음> 아, 야, 맹얼에 개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누룽지 먹으려고 한다 아 병절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아유 쓰겄어 설아가 사임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